1. 암살자 대기 암살자는, 조, 암살자는 높은 곳에서 위험 지역에 잔입할 때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메인운 부위를 이용해서 자행및 암살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의신처와 유용한 물체는 흰색으로 표시됩니다. 아까 바주 같은 경우 이제 흰색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그거 갖다가 탁고 올라가나 그런 거? 예, 그런 거 같은데 뭐야 메인운 자 메인운입니다. 타랑님하고아이즈버거님맞갑습니다 어떡하라고 우와 와우 와우 자 여기서 핏바람 불 아까 핏바람 처음에 T 눌러요러요러요 눌러, 했죠? 네, 핏바람 불러서 한번 어그로 풀보죠 그치 이런거야 나이스 좋습니다 한명쯤이야 잡을 수 있어요 한명쯤이야 개쩔구만 그렇지, 이거야 바로 이거라고. 아, 어쌔신 크리드가 정말 재밌어요. 확실히 자 좋습니다. 부인으로고 게임 설명은 간단합니다. 어, 런던이 어, 어떤 나쁜 놈들한테 집에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쌔신 크리드 저 같은 사람들이 이 런던을 구하는, 구하는 게임이죠. 어..어떻게 올라가지? 1 아, Shift W 스페이스 스페이스, 스페이스 스페이스 스페이스 스페이스 스페이스 좋습니다 야 이거, 이거 너무 높은데? 착시 데미지 없나요? 가능하나 모르겠네 일단 해보자 와.. 봐봐 걸릴줄 알았어 이 씨. 피하고 이히 피하는거죠 확실히 알았어 이제 스페이스 방어 풀고 왼쪽 마우스 왼쪽 마우스 왼쪽 마우스 왼쪽 마우스, 왼쪽 마우스. 오케이 매니저분 오늘 안오시네요 제가 유튜브 녹화중이라서 지금 답.. 웬만한 답변은 많이 못해드리는 점좀 이해해주세요 유튜브 녹화때는 예 일단 유튜브 녹화중이라서 유튜브는 이제 게임, 게임을 플레이는 하는 걸 보여주게 되기 때문에 예, 구독자들을 위해서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답변을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나도, 나도 무시하고 싶지 않아 안걸렸어, 안걸렸어, 안걸렸어 안걸렸어? 자 올겁니다 오면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쭈름, 찌르면 돼요 이렇게 왼쪽 마스하면 바로 암살이 되죠 좋습니다 닉네임은 뭔지 모르고요 아이디는, 아이디는 무료 모음이십니다 세명이네요아위까지위까지 쪼거 이용할 수 있는데 아 설마 내 생각이 맞다면은 메달린 탄약통 메달린 탄약통에 아, 단검을 던지, 던지면 이게 떨어지면서 세명다작살내는것 같은데요 아, 아. 강아지 이해 좀 주세요 무기 대체 뭐 드심? 이건 무기 따로 없고요 그냥 기본 무기가 정해지는 것 같아요 어 뭐야 던진가있나 어우 두 명이 죽어요 이건 뭐 아, 다섯 명이죠 총한 명을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명더 있대 와 엄청 많네 지팡이하고 칼 들고 있어요 장미칼하고 지팡이 어떻게 하냐 이거 와어디둘지 너무 많은데 단검은 총세개 암살하기엔 좀부족합한 이론이고 한명씩다 암살을 해야 하는데 물량으로 되면 내가 힘들거든 이단 어, 뛰자, 뛰자 아 맞다 그게 있잖아 나 휘바람있지 그치 좋은 생각났어 올라가 일단 일단 위층부터 클리어하자고 와.. 지린다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냥 거미손입니다 한명 한명있죠 숨습니다아 이거 알와라거알와라 들어와 좀만 더 들어와라 안들어오냐? 안돼 이러면 안되는데? 얘는 잡아야돼 그렇지 얘는 잡아야돼 좋습니다 이분은 잡으셔야 됩니다 잡았고 한마리 클리어 입니다 매니지가 없으니까 얘가 불편하긴 하다. 현재 유튜브 녹화 중이어서, 어, 웬만한, 어, 질문, 질문 같은 건 제가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칼로, 미안합니다. 원샷. 그치. 이거야. 그리고 한 명은 몰래 뒤로 와서 자른 거죠. 크 이게 암살 자죠 살아있죠? 이야 나 전개 지린다?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개쩔었다 어 근데 뒤에 의심이지 한명있고? 잠만 몇명이지? 밑 한명 이거는 둘째. 오케이 다이 나 이거 처음에 진짜로 예전에 조금했어 앞에 그 후로 안했습니다 진짜로 이거는 시청자분들이 증인이고요 우와 이거는 세 명인데 아이한명 죽이면 뒤에서 분명히 레이드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렇다면은 일단 미션 장막 갈까? 주인공 이름은 안젤리카. 그는 아니에요. 예 이름 이름 몰라 이름 안 알려주는데. 일단 안젤리카. 내가 지어줬어. 안젤리카입니다. 안젤리카. 아 단검이 개쩌네 한방이 죽네 머리 한대 맞으면은 어머 저기 위에 한 명이지 저거는 어떻게 죽이냐면 아시 어, 애매하다 이거 머리 쓰라 머리를 굴려라 머리를 굴려 어 머리를 굴리자 셋다 죽일 수는 있는데 다수가 덤비면힘들어어 여기가 피가 확 닳아버려요 저거 잡을 수 있어 어떻게냐면은 잘 보세요 뭐야 몇 마리 몇 마리 있는거야 두마리지 오빠? 오빠 일로 오세요. Die! Die! <웃음> 좋습니다. 휘파람 불면은 다 억울하죠. 휘파람 불면 억울러게 어그러 그죠? 좋습니다. 다 당검을 얻었어요. 헤드샷 한 방인 당검.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오오 뭐? 저건 뭔가 등치가 커서 세 보여. 뭔가 한대 맞으면 엄청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저거는 단검으로 죽이자 무섭다 내가 무서워 아우! 아우! 두개 썼어 진짜? 뭐, 이따 어쩔 수없다 아깝다 단검이 아깝다 자 엄마 내데 코인 없고 다른건 없는거 같은데? 어두 마리 또 있네요 아무지마 많아 어? 내미션지 위에 있잖아 이거 그냥 무시하고 한번미션지 가볼게요 많이 죽였으니까 어? 저기로 위 올라가는건데? 야, 예, 잠깐만 저기요! 여기서 대화하는 거 아, 저기 안으로 들어가야구나 <웃음> 창문으로 대화하는건줄 알았어 자, 갑시다 어? 저것도 저거 아니야? 일단 혹시 몰라, 위험해 언제나 위험한 게임입니다 그런 용인가아 이럴줄 알았어 이럴줄 알았어 이 게임은 페이크가 졸라 심해요 임무 다할것 같으면 꼭두 마리가 있어 어 연막 던져 전... 어? 어? 어떻게 이거 어떻게 던져 폭탄 던지기? 그렇지 나쁘지 않구만 넌 죽어라 나이스 좋습니다. 아 나이스, 좋아 좋아. 이거 F가 직접 하셔야 되네. 일단 대화입니다. 오빠, 내가 왔어. 보여줄게. 아, thank you kindly. I was n e v e u c h a s q e a y f h e n w h w 아, 제가 좀 하죠. 아, 감사할 건 없습니다. 런던을 구하기 위해 왔습니다. F 위원님 왔습니다. I'm pressed for time. Tell me now. 자막 저거 n d e r g r o u n d 요나 requires 데 자막이 One of the guards, Nick, mine, 어떤 실험실 s 뭐야 뭐야 뭐 h 뭐지? 뭐야? 마술사야? 갑자기 없어 r e 아 이럴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있냐고? 저기요. 나만 두고 가면 어떻게 해요? 아씨, 좀 도와주던가. 이런 나쁜 새끼. 자, 해내겠습니다. 아, 어, 그런가? 창문으로 다이미 다행히... <웃음> 이 사이로? 나도 못 들어갈 거 이거? 야, 나도 안돼 이거. 뭘남겨는 거지? 모자 두 개만 남겨갔어. 자, 갑시다. 갑시다. 일단은 무조건 달리면 안 돼요. 왜냐면은 언젠가, 언제나 저기 있거든. 밑에 한 명. 현재. 뛰자. 이야, 멋있어. 얘, 뭐, 뭐, 얘는 무엇이든지 거미손입니다. 이분은 뭐든지 달려요. 역시 천재구만. 나를 닮았어. 죄송합니다. 자. 아이씨, 이두명 어떡하냐. 미션이 저기로 가는건데 참옥상 가가지고 9 0 m 니까 걸어서 가자 아까 다다 죽였잖아 그치? 스무스하단 말이지 이쪽으로 아무것도 없지 여러분 방송렉 없죠? 생방송렉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일로가자 일로가자 좋아 여기 위야 메인은 왜 보라는 거지? 뭐 남은 거는 다안주도 되고. 어, 어. 아, 이쪽으로 지니? 메인은. 이 게임은 어차신 크리드 신디케이트입니다. 현대랑 중세시대랑 배경이 연결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 이 게임 배경 런던의 어, 런던 식민지를 누군가 지배합니다. 어떤 군, 군인들이 이제, 그러 그러니까 런던의 그 지배적인 사회를 이 암살자들이 풀어나가는 겁니다. 어, 군인들 중에서 주요 주요로 리더를, 리더를 잡고 있는 이제 군인들이 다 잡아, 잡게 돼요. 그런 미션을 깨는 거죠. 런던을 살리는 그런 역할이죠. 어, 얼마나 멋있습니까, 게임이. 간략하게 말,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런던을 구해라 구린, 군인들로부터 런던을 구해라 지배적인 사회부터사회로부터 런던을 구해라 자유를 만들어라 이런거죠 이게 여, 여자 시점이 있고 남자 시점이 있거든요 뭐야 열쇠 훔치기 매달린 탄약통을 쓰러 들여 적을 사이에 모임을 했고 아 일단 메인 메인으로, 운이 V키인데 부 V키를 누르면 적군의 위치가 다 발각이 돼요 메인의 장점이 뭐냐면은 대충 이런걸 할수있어요 와마파가 아.. 괜히는데? 자 한마리 보죠 얘는 나 지금 의심하고있죠? 어머야 뭐야 이럴수가 좀잡아야돼 잠만 잠만 이거 크리티컬이야 야야야야 야, 야. <목소리> 어우 <어머나>, 아파 <목소리> 녹가그 내가 잡을 수 있을 것같아 죽어 얘일산나 내놔 나실험시 가야돼 이야 잘 싸운다 와와 와. 이게 생각보다 쉬워보이지만 나중에 갈수록 어렵다는 소문이 많죠 갑시다 칼 떨궜다고? <목소리> 진짜? 나 아이템 좀 먹어볼까? 아 칼같은건 못줍는걸로 못 있어요 무기는 정해져있고 대신 줄을수 있는게 당군같은거? 그런거? 아 1번으로 아이템 바꾸시네요 1,2, 아 슬롯이 이렇게 칼로 하자 아 진짜? 아저 밑에? 아이템 먹을까? 아이, 아이템 있을까? 좋은 아이템 있을까? 봐보자 이쪽 누르고, 뒤지기. 아우, 예! 당금 나왔다. 좋다, 좋다. 당금 좋아요. 한 방이에요. 아유, 그냥 코인 나오고. 자, 갑시다. 뛰어서. 호잇! 항상 리키 누르시고요. 저기 언제든지 나옵니다. 한명 있죠? 지금. 저는 내가 잡을 수 있어. 저어밥이지 아, 잡을 수 없어. 두 마리야. 으아. 자기일로 와, 뽀뽀 한번 해줄까? 아천재데니한테마 걸렸어 미안한데 괜찮습니다. 저번한테만 걸렸죠? <웃음> 아 여자 시점이에요 현재. 원래 주인공은 남자인데 중국 여자 남자다 있어요. 크, 좋습니다. 공중에서 상대를 가리킨 다음에 왼쪽 머스으면 암살이 격하게 되죠. 이렇게 저기로 들어가야 돼. 아저한명또 있어. 언제나 있네. 언제나 즐거워. <웃음> 저, 저기 안 들어오신가요? 음. 어. <웃음> <웃음> 아저씨 죄송해요. <웃음> 야 목구멍을 한방에 찔러버리네 뭘 어떻게 할 수가 없겠네 진짜 이제 여자도, 여자도 힘이 대단하죠? 와 원샷 원킬이네요 와씨 어떻게해 이거 절로 들어가는 미션인데 갑시다 올라갔어 올라갔어 이야 지렸다 지라부렸다 달리고 왼쪽 눌러도 암살이 됩니다. 이분이, 디누, 이분이, 지금 죽으신 이분이 뒤늦게 보신면 와, 그냥 목을 확 스쳐, <웃음> 확 빼고 지나가네요. 대박이죠. 뭐지? 비밀 실험실 입구, 입구를 찾아라. 미션이죠. 어디 있는 거야? 진입지점은써 있는데? 아, 기하신인가 갑시다. V를 눌러서 비밀 입구를 찾세요 일단 저기 안에 들어면 뭐가 있, 있겠죠? 올라갑시다 야 너무 많다 여기도 저기 한 명? 와 거미손이야 진짜로 진짜 나 감동먹었어 이분들한테 오르기 못하나? 아 안되구나 안 잠만 이쪽으로 와자 저기요? 어 착지되면 진짜 나 안녕? 아우 귀여운건, 앙큼한건 좋아요 거기있는걸 내가 몰랐다 미안하다 방금 발견했다 너좀 아쉽구만 날 죽일 수, 있... <웃음> 날 죽일 수 있었는데 안되길거야 그쵸? 달려서 어? 좋아 좋아 아 이거 죽이자만 느낌 좋네 어? 지렸다 지라버렸다저려 지름... 완전 느꼈는데 올라오나? 뭐야? 왜왜? 왜? 뭐지? 뭐야? 바로 죽였네? 뭐야 왜이렇게 약해? 바로 올라와서 뭘할 수가 없었나봐 얘네가 잘 죽어. 개심대 뭐야? 뭐야? 아, 일반 시민이구나. 아, 나도 군인들이 막... 아하 하하! 하 이러면서 오는 줄 알았어요. 자, 놀랬네. 어, 저 아이템박스다. 쇼 박스 열기... 거참 터프하게 여는구만. 와, 이름이 열... 여... 이게 여는거구나. 대단하구만. 와 이제 여는거야. 지렸다야. 좋다. 터프가 터프구만. 너무 터프한 거 아니야? 어, 저기 문이다. 야, 저 저놈 잡아야 되는데.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알잖아요, 여러분들. <웃음> 오빠는 덩치가 너무 커서 안 돼. <웃음> 자, 잘 가세요. 합시다. 단검 최대한 다섯 개네. 이러기 정말 싫구만. 게임이 자 합시다. 나중에 어려워지겠지. 아, 매력스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 같네. 이건 뭐지? 엘리베이터 맞지? 역시 중세 시대 엘리베이터죠. 어, 근데 중세시대 치고는 엘리베이터가 화물칸, 무슨 화물 엘리베이터인데? 개쩌는데? 어우, 야, 야, 야. 와우, 지렸다. 야, 좋아하는 스킬이야. 스킬이야. 이걸 타볼까? 스킬 포인트, 아! 어떻게, 스킬 업그레이드. 특전 해제, 군중 이벤트 해결, 메모리 및 활동 완료로 XP 확보를 하십시오. 일단 미션을 깰 때마다 XP가 확보가 되죠. 경험치죠. 1000 XP를 확보할 때마다 제이콥과 이비가 3세... 아 이게 이 주인공이 두개 두 주인공이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남자 주인공 하다가 중간에 오신 분들 아마 여자 시점으로 볼, 볼 때부터 있는 이, 아, 시청자분들 오신 분들은 아마 여자 주인공인가 이러실 거예요. 하지만 두명이다 주인공입니다. 남자하고 여자 다저럽니다 스토리마다. 일단 천 XP를 활동을, 활, 확보를 할 때마다 어, 이두 캐릭터가 스킬 포인트 하나씩을 얻게 되는 것 같네요. 스킬을 확보하면 제이콥과 이비의 레벨을 더 높이고 더 좋은 장비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장비 얘기가 나오네요 신기하네 장비 얘기가 나왔어 어허 어허라 영상으로 다 나오구나 자 선풍기가 있지만 틀어도 히터가 나옵니다 그마이 접습니다 잠만요 선풍기 틀게요 잠만요 틀고 있었네 틀고있는데 선풍기에서 히터가 나옵니다 공기가 더워요, 어. 일단, 전투적인 거에서는 전멸. 비상태 저기에 접근해서 왼쪽을 누르면 저걸 한 번에 4명까지, 오. 이거 있는 거네? 기절 공격. 스페이스 이건 아니고 이건 뭐지? 반격. 어, 이거도 괜찮다. 아까 반격이 뭐냐면은, 군인이 아까 칼로 날 휘둘라 했는데 내가 그, 군인 패턴까지 다 보면서 이 키를 누르면은 내가 피해요 근데 그냥 이, 이 스킬이 없을때는 무조건 뭐아 있는 스킬이구나 이게 지금 나한테 일단 잠에 이거 있고 아 있는 스킬이 지금 느낌표가 되구나 아하 그렇군요 오우 야 진짜 암살이 어 뭐야 나중에 마찰을 탈수 있네. 지렸다, 조졌다. 저거 타자. 꼭, 꼭 타야 된다, 저거는. 메인은 이건 알고. 이건 뭐야? 이중암찰. 야! 이거다! 각이다! 좋습니다. 그냥 각이죠. 좋아요. 이건 꼭 필요해. 한, 한개더 있어. 어, 뭐야? 별거 없는데? 잠시 후요 이게? 학살자 천하무자. 일단 뭐. 아, 이거 아까 그러니까 죽일 때마다 제가 몸을 뒤졌잖아요. 죽인 사람. 이거 이 스킬을 배우면 좋은 점이. 그냥 암살하면, 그, 아이템을 바로바로 얻게 되네요. 어, 그럼 이걸, 이걸 해야지. 당연히 이거 해야지. 갑시다. 근데 죽이면 바로 아이템 얻는 거야. 뒤집 필요 없이. 어허라. 어허라. 스킬을 바로 쓸수 있구만. 좋습니다. 오! 오! 오! 오! 오. 사스가다, 사스가. 좋습니다. 응 안녕하세요. 죽기 싫으면 가요.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나 바빠. 데이트 못 해요. 두명 있다. 다중 암살이면서 다중 암살이면 안 돼. 두명 죽일라 했는데 나 있어. 나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 어, 아, 어새스크리드는 역시 후회를, 후회를 정말 후회 없이 할수 있는 게임인거 데이비드 브루스터 경을 찾아라 그 박사를 찾는 것 같아요 점프하자 와우 지렸다 어떻게 가지? 일단 쭉 갑시다 저거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되지? 물에 빠질 수도 있구나 물에 빠져도 뭐 데미지 가는건없고요 엄마? 반대쪽으로 못 오르나? 반대쪽으로 안 되니? 반대쪽? 반대쪽 점프는 바로 안되구나 어쩌나거지? 나는 뭐? 타는, 타는게 그렇게 막 그렇게 되지 않아서 잠시만요 저쪽 갈수 없나? 그렇지 난할수 있을거야 올라가자 어, 오케이. 일단 여기 인것같네요 스토리. Piece of e d 에덴가 e d i t e c o m e unstable, sir. You r s i e 난 무슨 인간 실험하는 줄 알았는데 뭐에들내 실험 실험하였네? 뭘 실험하는거지? 전력을 최대치를 올리는 것 같은데? 저거 뭐지? 일단 뭔가 저걸 멈춰야 될것 같은 느낌이 나요 브루스터를 공중암살하기 아저 박살이 죽이게 하래요그런거 좋지 내 타입이지? C, V 근데 칼 많잖아? 죽이자 멈출 때까지 기다립시다 이거좀 힘들 것같거든요몇명이야한명이죠 일단 컷나이스샷이중암살아까 배웠죠? 가자 이런젠장 어우 너무 잘하게 죽입니다 야. 어우. 좋습니다. 스페이스. 어우. 뭐야 뭐야?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넌여기스좀세 그때부터 알아봤어. 어. 어, 내가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자. 체력 피 충전은 어떻게 하지? 죽을 것 같은데. 와. 왼쪽이 밑에 보이면은 어? 아, 체력 자동으로 올라가나? 야, 이거 대박이지? 체력은 자동으로 오르는것 같아요 개삭이네요 여기서 암살을 하면 될것 같은데 뭔가 전기... 여기, 여기 타올라가나어디게 나오지? 아, 밑에 여이더있다 여기다 빨리 잡아야 될것 같은데, 내려가겠습니다. 일단 길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있을 거란 말이지. 혹시 모르는 상황을 보고, 그렇지, 가득 풀고, 어우, 야야야, 챙기지도 못하게 되네. 어우야야야 큰다 큰일났다 해야돼 이거 느낌 안좋아 느낌 안좋아 오케이 자막 읽어달라고? 최대 읽어볼게요 일단 두명 다커트라인했는데또 있어 아 박사 끝났죠? 미션 끝뭐치게 알아서 왔네요 개꿀 데이비드 브루스 겸 이제 푹 쉬게. So 아직 연구할 것이 더 많은데, 두려워하지마 두렵지 않다. 신이 나를 보호하실 테니, 당신이 하던 실험은 내가 계속 해줄게. 스타리 님을, 님을 막기는 힘들 거다. 스타리 님이란 게 무슨 뭐 되게 센놈인 거 같은데, 부가미션도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인간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사보지 자, 가보겠습니다 메인 미션만 베끼는게아니고 부가 미션도있구나 미션을 좀 자세히 봐야겠다 봐야 어? 설마 터지는거야? 어 미친, 잠마잠마 같이 가 같이 가 얘들아 같이 가어 이들만 사면 안된다 오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요우 오우 쉣 야야야 이건 좀 아니야 내가 생각했던 그런게 아니라고 전기가 혹시 저기있나? 아브이가왜안 어, 눌러주지? 어유어유 어이고 어뒤져버렸네 슬라이딩? 어우 지렸다 정말 아슬했구만 보름 내가 아슬했습니다 출구를 찾아야돼 자네에서 탈출하기 오 어, 오케 이이로 지나가구요 실제 o g 죽었겠죠? 말도안돼 이거는 I'm 갑니다. 와, 개 좁아. 여기서 방광 t of h e 면 e o 겠다 자. 와. 야 이거 너무, 너무, 너무 무빙이 쩌는데? 어제 저런 상황이 <웃음> 이름판단라 하지? 자 조금만 더 어, 어떡하라고 여기 어떡하란거지? 밑으로, 아 쉬프트를 누르면 밑으로 슬라이드 한답니다 근데 올라가, 아올라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 역시 그래픽 질입니다 올라가자 왔어 어? 다 왔는데? 간단한 계획 완료 챌린지 브루스터를 공중에서 암살 아 이거 말한 거구나 매달린 탈락톤 떨어져서 적을 사살하고 브루스터의 공중을 암살하면 XP를 더 주는데 내가 그걸 안했구나 그쵸? 그러셔도 되는 것 같네요 계속하기 저 두개의 미션을다 안했네 조금 어떻게 하는건지? 다시 못하나? <웃음> 아깝네요 이 두명이 두다 주인공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 너무 가린다고요? 좀만 줄여줄게요 Well, the train derailed and I happened to be on it. I killed my daughter. Then hmm. all in all, a successful mission in spite of you two. What about London? What about it? We're wasting our time out here. You know as well as I do that London has been the domain of the Templars for the last hundred years. They are far too s <Achilles> o to Patience. But the Templars have found a new piece of Eden. Sir so David is dead. they do not know how to use it the council shall guide us sound advice that your father would have seconded i shall see you back in crawley 자, yeah, patience evy 게임 소리 더 올려 달라고? 이 지금 깨큰데? <웃음> 올릴 수, 올릴 수 있게요. 아니, 이거 불 사우는데 이거? 거의 런던 내 귀가 터져. f o g e r a l e Father would have wanted us to listen. father. You could continue his legacy in London. f r i n g future generations from a c r y 저거 아프리카 로고 위치 전화는거 어떻게 는지 모르겠어요. y o 만워터마크가 일찍 보거요 화면에서 어요 o n